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환입니다 오늘은 패션 리뷰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어, 지난번에 찍었던 후아유 덤블집업 리뷰가 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2탄 느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요 라퍼지스토어 제품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오디너리 아노라 긴팔 세럽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신사에서 30인 체험단 이벤트를 했었어요. 이벤트에 참여를 했었었는데, 당첨이 되는 바람에 옷을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. 어, 라퍼지 스토어와 무진사에게 어,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고 싶고요. 그러면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상하이가 셋업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왔고요. 먼저 색깔은 그레이 색깔입니다. 총 색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처음에는 사실 베이지 색깔을 신청을 했었어요. 저는 그 신청 한 대로 이렇게 상품을 보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렇게 중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차준한님 맞습니까 이런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한번더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당첨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그래서 베이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무슨 색깔이 있죠 이러고. 그냥 그레이 색깔로 해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세 가지 색상이 전부 다 예뻐 보여서 어떤 걸 고르는 게 가장 실용적인가 라 생각했을 때 베이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레이 색깔로 받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고요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착용샷을 보여드리기 전에 몇 가지 그냥 옷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노락 셋업인 만큼 재질이 아노락이고요 이게 SS 시즌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되게 시원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잘 활용하면은 봄, 여름, 가을, 사계절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사이즈는요 상의는 L, 하의는 M 사이즈입니다. 저는 179cm에서 180cm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고요. 하 몸무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60 후반대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몇 가지 디테일을 소개시켜드리자면요 소매 부분이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점이 좀 특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옷끝 쪽에는 이렇게 끈, 스트링 양쪽으로 달려있어서 이렇게 조울 수 있어요 조아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바지에도 이렇게 보면 은 여기 끈이 달려있고요 바지 끝 쪽에는 이렇게 또 절개가 되어있어서 포인트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 쪽에는 되게 큰 주머니가 이렇게 두기가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옷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절개나 은 이런 것들 포인트로 살려서 다양한 스타일링 할수있으실것 같아요 뭐 캐주얼한 코디라든지 뭐 미니멀 코디라든지 되게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바로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그냥 한번 위에 입어봤는데요 이지퍼가 이렇게 반만 올려서 이렇게 스타일링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 올려서 디스털링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어떤 걸로 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어떤 거요? 그럼 바로 전신도 한번 보러 가봅시다. 네 여러분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옷을 선물 받고 영상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기회 주신 무신사와 라퍼지스토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